한군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일화방보다는 배는 조금 못 나와도 한 1.8배 정도는 어, 나올 것 같아요 예. 고소득을 올리고는 양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 아카디아노고 바이탈2가 많이 나오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봐야죠 음...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일화방이나 이화방 상화방 때도 과 크기가 안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일화방 때도 과가 이렇게 크고 이화방 때 가도 이렇게 안 줄어들어요. 그렇게. 아카드리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 개선제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필요할 때또 이게 너무나 추워가지고 뿌리나 간 상태가 안 좋을 때 너무나 더워서 열을 받을 때 그때도 이게 잘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양이 줄을 때 우리는 양이 이제 꾸준히 똑같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좀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저는 전남 장성의 딸기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딸기밭은 제가 작년 10월에 방문했던 딸기밭입니다. 그때도 초세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초세가 더 좋아요. 남들은 딸기가 안 돼서 지금 난린데. 이곳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초소를 유지하고 딸기를 잘 수확하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로 노... 무늬가많았 했던 게 이게 이게 줄킨 거. 이걸그 받칠 때가 어디죠? 바원을 받칠 때? 여기 있어요. 2월 말, 3월 정도 되면 이게 크니까 예. 이게 없으면 진짜 여기까지 막 이파리가 덮어요 양쪽을 다. 아 덮으니까. 예. 햇빛도 못 받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다. 한돈만 원이나 15,000원 정도면 충분히 하니까 처음에 이렇게 반들반들 해야 제 좋은데. 이게 이제 날때 날이 가면 갈수록 이게 이렇게 반들반들은게 없어져요 아 필크를 다니까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 따는 거죠 이파리를 새로 나온 것들을 이렇게 그늘을 가려져버면 탄소 동화작용을 못하니까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따는 거예요 아 이를 따, 제일 좀 오래된 걸 따주시는 거구 예. 예. 얘들이 햇빛을 제대로 받고 키도 좀 커지고 아 이빨이 넓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얘를 얘들이다. 네. 예. 네. 아. 다른 사람들은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놔뒀다가 한 번에 막세개네 개씩 따 버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제대로할 네. 수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늦, 열흘에 한 장씩만 따면 돼요. 한 열흘에 장씩. 한 장씩. 예. 네. 이게 몇터강에요 이게 지금. 따고 있는 게 이화방이에요 다른 분들은 처음부터 초세를 키워버리면 꽃대가 안 나온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모종밭에서 화분화를 시켜서 갖고 들어온 걸로 하니까 초세가좀 커도 괜찮더라고요 영양분을 열매로 가버리니까 뿌리나 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력이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걸 당물을박가면서 뿌리나 이파리에도 힘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저, 영양제를 좀더 추가를 해주면, 이게 세력이 안 죽으니까, 아마 그런다고 생각을 좀 하고 농사를 짓고 있죠.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1화방이나 2화방, 3화방 때도 과 크기가 안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1화방 때도 과가 이렇게 크고, 2화방 때 가도 이렇게 안 줄어들어요. 그렇게 크, 크기가. 그 농사 TV 이렇게 방송 나가고 나서, 네. 그 주변 땅이 농가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자꾸 이제 문의가 많이 오기는 왔는데 양액 비료를 어떻게 사용 하느냐 음. 양육을 보통 이제 천천 리터를 타잖아요. 네. 그러면은 불템 1리터짜리한 병을 비통에다 뒀어요. 와. 그렇게 해서 같이, 같이 산줄 한다 예, 네. 불템이랑 아카디안을 자꾸 이야, 이야, 이야기 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 하느냐 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요걸 관리를 하느냐 농가에서 전화가 오면 농,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용해 봐 하는 것이니까 진짜 니들이그 좋은 거를 알고 농사를 잘지려면 나한테 보다는 휴바스 회사로 가갖고 모든 걸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농사에 피해가 없도록 해라 어떤 문이 가는데 불 이게 예, 불템은 일라방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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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환경 개선제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갑자기 뭐 필요를 받을 때 너무나 필요할 때또 이게 너무나 추워가지고 뿌리나 그 상태가 안 좋을 때 너무나 더워서 열을 받을 때 그때도 이게 잘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제 양이 줄을 때우리는 양이 이제 꾸준히 똑같이 나오니까 이제 그게 좀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많은 도움이 됐었겠네요 1화방을 <웃음> 끝내시고 2화방, 3화방으로 넘어가실 텐데 이때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1화방 수확하고 나면 2화방부터 초세가 떨어져서 포기피로 현상이 온다 그리고 이 시기 때쯤에는 급격한 한파가 오기 때문에 냉해 피해를 입어서 개화, 비대에 많은 불량이 생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도가 잘 오르지 않아서 물딸기 현상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진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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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고 이파리까지 영향을 고루 나눠 먹을 수 있는 그 바이탈2. 음. 이제 그것도 이제 이라방이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난 뒤부터는 그 바이탈2도 사용을 했죠. 음. 그게 하, 한 하방이에요? 예. 네. 한하방이에 지금? 예, 네, 한간대에서 이게 한 군데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어. 아, 이라방보다는 배는 조금 못 나와도 한 1.8배 정도는 어, 나올 것 같아요. 나와네요? 예. 고소독을 올리고 나 양을 많이 나오게 하는데, 이아카디아노고 바이탈2가 많이 나오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봐야죠. 음. 이게 바이탈2예요 아, 바이탈2? 바이탈2. 예. 바이탈2를 할 때, 물 20L에 40cc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네. 이걸 쪄면, 100cc죠. 네, 0 0 c 저희 바이탈2 같은 경우는 다량 원소와 미량 원소가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있고 이를 미세탄소 공법으로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흡수와 이행이 굉장히 좋은 복합 영양제제입니다 1여방때 수확을 많이 못하셔서 2여방때 수확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1여방때 수확을 너무 많이 하셔서 2여방의 수확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아카디안 29 같은 경우는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관주및 옆면 살포를 꾸준히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여기 바이탈2 같은 경우는 10일에서 14일 정도 500배액으로 희석을 해서 꾸준히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Here we go.